<웃음> 제대로 비춰. 아아 아. 2019년 7월 6일 스타터. 고! 공포방송 넘버완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하지마 계십니까? 계십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어? 누구.. 뭐야? 누구 있어요? 누구세요? 하지마라니까요 진짜.. 저 힘들어요 저 힘들으니까 하지마시라구요 저 죄송합니다..들어 좀, 들어 좀 가겠습니다 뭐? 누구세요? 도망가지마, 마이콜. 너희 진짜 도망가면 내 다리문이 무순다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움직이는 거. 앙, 앙. 도망가지마. 다리문이 무순다 하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마이콜 아무것도 아니야 늘상 있는 일이야 아노잼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아씨. 듣기 싫어.. 하지마! 조만가지만 잘했어 마이콜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마이콜 아이고 잘했다 이제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 이코라 아, 진짜 빅스비 하이 빅스비 네. 꺼져 퇴장할 때를 아는 빅스비죠 언제든 다시 불러줘요. 되긴 물불이야 지금. 왜 갑자기 튀어나와. 어, 잠깐만. 뛰겠다. 본사. 뭐야? 집중. 집중. 누구십니까? 하지 마세요!! 제대로 비춰! 제대로 타! 아.. 씨. 혹시 제가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고쳐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네? 여성무인이신지 남성무인이신지 그것만이라도 좀알수 없을까요? 예? 네? 이리와!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 이리와! 저한테 그랬어요? 어디 계신데요? 아니에요.. 저 가기 싫어요 직접 오세요 저 가기 싫어요 직접 오세요 내가 네, 이럴 줄 알고 안 갔죠? 내가 이럴 줄 알고.. 자, 얘기를 해요. 자, 얘기를 해요. 저 들어가겠습니다. 계신가? 쓰샷 준비. 쓰샷 준비. 잠깐 뭐 있는가? 잠깐만. 혹시 잠깐 기운이 나 이게 남 나... 남았던 기운인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 쓰 준비. 저 뭐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 얘들아 통이 보이 보이 얘들아 보이 잠깐 잠깐 잠깐만.. 누구십니까? 당신.. 당신 누구십니까? 지금 화나셨죠? 가까이.. 네? 잠깐만, 여러분 저거 뭐 가까이 오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꺼... 어? 죄송합니다. 푸십시오. 자, 한 번만, 한 번만. 도망갈 준비를 해야 돼. 한 번만, 한 번만요.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가 여자 들어 들어 진짜 나 이런다니까 내 봐봐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도 지금 복한다니까 지금 이런다니까 지금 나 죽이려고 나나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빨리 텐비 하나만 줘 보고 좀 빨리 빨리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텐비 하나 들어보고 텐비는 그냥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애든 어른든 상관없어. 빨리 텐비로 빨리 시도해 가지고 빨리 한번 더, 더, 더 카메라 당하고 봅시다. 지금 이게 하시는 게 내가 없어.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시간이 없어. 하나 의 예의라니까 그냥 담배 피는거 아닌가 상관없습니다 담배가 제가 직접 피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조만만 활을 좀 삭히십시오. 활을 조금만 삭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든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든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방금 부지부 뭐 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옆에요. 옆에 뭐 있어요? 옆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누구..? 누구 계세요? u <sighs> g 나 전기줄에 목조였어나 전기줄에 목조했다. 나 지금. 나 전기줄에 목내목 목 완전히 휘감았어. 내들 몰라 모르지. 얘들아 폰안 챙긴 거 알아? 알아. 지금 폰을 챙길 겨를이 없어서 난 지금. 폰이 중요하느라 내 목숨이 중요했어.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쬐끔 빨 지금 이쪽에 조금 빨간 거 빼고는 크게 뭐 이상 없는 거같아 다행이다, 나 지금 목 조였어 너희들 어차피 믿거나, 믿거나 말거나야 나는 확실히 쪼였어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빨리 이리 와 여기 있으니 언제든 부르세요. <웃음> 야, 오라고 짜. <진짜. 웃음>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웃음> 나 미친 척 하고 부적 하나만 태우고 나와 볼까 한번? 부적 하나 태우고 살짝만 기다려 볼까? 어때? 내가 위험하면 나오겠냐 좀 나름대로 도발 한번 해볼게 위험하면 나올게 무조건 나올게 알았지? 알았지? 응? 오케이 오케이 위험하면 나올게 그냥 아이 빨리, 빨리 빨리 좀 아이씨 빨리 아이씨 아무 여러분들 재미었다 재미 재밌,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는 또치와 마이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결국은 또 호되게 당하고 바꾸를 하지만 제가 저보다 더센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그분을 모시고 오셔서, 모시고 와서 저 망자를 소멸시켜 버리도록 소멸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장 부탁드려요 어?